지금부터 제가 왜 이렇게 입고 있을까요 오늘은 면접을 봤어요 면접 보느냐고 약간 기가 빨렸으니까 살짝 쉬고 일을 해야겠어요 이 면접 때문에 제가 며칠 좀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영어 면접이 너무 좀 빡셌던 기억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영어 면접을 좀 제대로 준비해보자 했는데 이쪽 파트는 영어가 딱히 어, 필요가 없는 직무라고 하셔가지고 영어 면접도 안 했어요 나 영어 면접 때문에 어제 잠을 못 잤는데 <웃음> 아, 그래도 뭐다 좋은 경험이었다 인생은 그냥 단순히 살자 그냥 주어진 테스크를 하나하나 처리한다고 생각하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어, 그래서 저는 일을 해보겠습니다 추억의 맛집. 최간을를 빼놓고는 나쁘정 노대우를 논하지 말라. 클로렌 라면이 여기에 활용점점 너무 이쁘다. 진짜 발 담그고 싶어. 오염돼 너무 이쁘다. 마마미아는 언제나 예뻤지. 되게 잘 어울린다, 색깔이. 그지 여기가 벨기에 와플이서 저게 있나보다 네. 나 이거 실제로 봤잖아, 벨기에 가 I'm blasting my favorite tunes I only got one thing on my mind You got me stuck on the thought of you You're making me feel brand new You're more than a sunshine in my eyes You got those pretty eyes in your head You know it You got me dancing in my best So let me show it Cool and kind. 어, 지금 시간은요 8시 한 57분 정도 됐습니다 그때 면접 봤던그 회사에 계약직으로 합격을 했어요 야 어찌보면 이 회사에 되기까지 토탈 한두 달은 걸린 것 같아요 제가 퇴사하면서 다시 회사에 간다면 쌓고 싶은 커리어 가 같은 직종의 같은 직무가 아니라 새로운 직종의 비영리재단의 한계를 조금 더 벗어난 그런 직무의 경험을 쌓고 싶었는데 다행히 여기는 제가 경험을 쌓고 또 기회가 된다면 여기서 오래오래 일하기에도 굉장히 좋을 회사여서 아주 기대되고 떨립니다. <웃음> 뭐계약직이던정규직이던 처음으로 회사를 간다는 건 떨리는 일이고 외국계 회사는 계약직으로 많이 뽑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인수인계를 받으러 가는데요.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이 파이팅 방금 저는 집에서 순두부 라면을 끓여먹고 왔어요. 너무 배고파서 바로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쇼행이 오늘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전임자분이 너무너무 상세하게 잘 알려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했고, 앞으로 같이 일할 팀장님들? 다른 분들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까 일이 우선이고요. 자율적인 분위기예요. 문화랄까? 되게 다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제가 엄청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도 막 팀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다른 회사보다 여기가 진짜 좋은 게 쉬는 날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12월 마지막 주는 크리스마스 주니까 뭐 셧다운하자 해가지고 그 미국의 대표님이 셧다운하자 해가지고 전세계의 이 회사가 그 마지막 주는 이 셧다운하는 걸로 뭐 얘기가 됐고 그런 점에서 되게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회사 자체가 전세계에 있기 때문에 호주는 이렇게 한다더라 뭐 인도는 어떻게 한다더라 이렇게 회사마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어 제가 있던 회사도 물론 글로벌 회사긴 하지만 한국에 베이스를 둔대고 그리고 지금의 회사는 미국의 베이스를 둔데기 때문에 좀 그런 점도 되게 신선하고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일단 사무실이 너무너무 좋고요. 뷰가 너무 좋았고 다리도 너무 좋고 대부분의 분들이 퇴택을 하기 때문에 그 넓은 사무실에몇 층에 걸쳐서 그 직원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제 자기 개발을 되게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회사 문화도 있고요. 일단 첫날 인수인계 받고 제가 좀 호감 가는 이미지를 갖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정말 너무너무 호감이 가고 점심에는 또 전임자분 송별회가 있어가지고 투불한우를 사주셨고 <웃음> <웃음> 너무 좋아요. 완전 만족해요. 어, 제가 이전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사실 직장은 저한테 딱히 필요한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필요한 거는 제가 하고 싶은 일과 가고 싶은 회사에서 경력을 쌓으면 쌓았지 정말 직장을 위해서 내가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 회사는 다녀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를 아마 유튜브 영상에서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저 혼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해왔고 프리랜서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게 최근 들어서 이제 실현 됐고 프리랜서로 열심히 또 지내다 보니까 아 어떻게 또 이런 좋은 기회가 와가지고 제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직무에 사회 경력도 쌓고 또 프리랜서 일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심지어 퇴근 시간도 되게 빨라요 <웃음> 오늘은 인수인계 받느라 전임자 분하고 한 6시까지 회사에 있었는데 그 시간 거의 뭐 모든 분들이 퇴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특수대학원 야간 수업 듣는 것도 지장이 전혀 없다고 하시고 전임자분도 한 번도 야근해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고 제가 원하는 딱 그런 회사의 이미지였습니다. 뷰도 너무 좋고요. 저또 건물 큰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웃음> 건물도 크고 너무 좋았어요. 아 어떻게 또 제가 최근에 프리랜서 브이로그라고 올려가지고 이제 또 새롭게 제 인생을 살겠다 한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N잡러가 된 거예요. 어찌 보면 사회 생활이 또 시작되고 프리랜서로도 같이 일을 하고 또 대학원생이기도 하고 올해 또 이렇게 되게 되게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 영상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상황이 사실 녹록지 않음에도 항상 <웃음> 긍정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하고 뭔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그렇게 조금 조금씩 어프로치 하고 조금 조금씩 도전해보고 했던 게 그래도 이렇게 소정의 결과로 나오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많이 뿌듯하고 올한해 느낀 거지만 다시 한번 유튜브 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 기세를 몰아서 아마 조금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새 여사를 다시 이제 재개하려고 합니다. 새여사칠기를 시작하면서 어, 같이 새여사 하면서 올 한해도 그새여사의 기운을 믿으며 놓치지 않고 계속 해나가려고 합니다.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거 그리고 앞으로도 저를 발전하게 할 저의 자기 개발 중 하나는 새여사예요 어, 이번 브이로그는 정말 말이 엄청 엄청 많네요. 지금 저도 제 환경이 자꾸 좀 바뀌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적응하느라고 정신없는 나날 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연말인데 한해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직장인 브이로그가 될 수도 있고 프리랜서 브이로그가 될 수도 있는데 타이틀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직장인 브이로그를 해야 되나 아니면 근데 직장인이라고 하기 제가 재택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프리랜서 엔 잡러 지금도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꾸준히 브이로그를 할 거고요. 내일은 출근을 안 해요. 출근은 1월 달부터 하기 때문에 오늘은. 마음 편히 좀쉴 수가 있겠네요. <웃음>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새여사 하실 분들 여기 모여라. <웃음> 안녕.